안녕하세요 부산에 살고 있는 패션 크리에이터 또박이 팩토입니다 이번 영상은 옷만 드는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제가 인터넷에서 아이쇼핑을 하다가 가지고 싶은 옷이 생겼어요 근데 이 옷을 조금 변형을 하면 예쁠 것 같더라고요 159 근데 모델이 입은 옷을 보니까 키가 한172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모델이 입었을 때 예쁜데 제가 입으면 난쟁이똥자루 같은 거예요 이렇게 미리 샘플 생산 지시서를 엑셀로 만들어놨어요. 날짜는 오늘 날짜로 할게요. 디자이너 또박이 시즌 드레스 도블 자켓 드레스 미리 그려놓은 도식화를 가지고 올게요. 이거는 손으로 그려서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일러스트로 다시 땄어요. 사용할 원단은 스와치 이거는 뒷판에 들어갈 원단이에요. 그리고 앞판에 들어갈 체크 원단. <목소리> 완성이 됐어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항목으로 완성을 했어요. 옷을 만들 때 처음부터 본 원단으로 만들어서 실패하면 원단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완성을 다 하고 나서 본 원단으로 다시 만들었어요. 오늘은 원단을 사러 진시장에 왔어요.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잘지.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Nope. o <laughs> 했나요? 어네 오늘도 배서큰데 비싸요? 비싸요? 어, 예. 제일 많이 있어 최고 비싸그 앞에 밑에 한 봐봐 위에 이건 얼마 돼요그 3만원 떼 정도 3만원 3만원? 응 아, 이것도 괜찮은데 한번 보내까 응. 음. 아니요 3만원 너무 비싸요 대거 없어요 여기는 3만원 어, 3만 떼 아니 아니 비싼데요 제가 이거 맨 마때라 세마.. 세마.. 세마 살려 얼마째 사야 됩니까? 15,000원 이렇게 이 저는 마스크 안들맛 마스크 안가피 마스크 안, 안 만들기 뭐로 만들 수 있겠냐? 자켓으로 된 원피스 자켓으로 된 원피스 샐러드가 있잖아 입학이 육식인 치지자켓 원피스 하려면 맨마들은 샐러까지 필요 없는데 주먹받는게 주 <목소리> <목소리> 영화아니까이한 어, 보름보다 조금 미쳤네. 마가만 하면 돼. 이만 이천인데. 얼 오만 십천 원. 오만 십천 원. 오만 십천 원. 그마게를리 나도 엑스야 되니까 양망가 도망 좀 해. 자지 말고. 삼만 어떻게? 이그네 3차, 그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시장에서 원단을 구매해왔는데요. 우선 파란색깔 속 원단. 저는 스판이 좀 들어간 거고요. 체크 원단 앞판에 들어갈 체크 원단은 두마 반 해가지고 55,000원. 양복 원단 집에서 샀는데 원단 진짜 좋아요. 그리고 심지 카라나 옷의 끝부분 힘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에 그쓸 심지를 샀어요. 그리고 단추 다섯 개천 원에 구매했고요. 제가 이거 두마 반 사고 이거 두마 갔는데 엄청 많이 나왔어요. 한마만 구매했어도 됐을 것 같아요 졸업하고 나서 엄마 든치가 오래돼서 많이 서툴러요 제가 이 옷을 만들다가 결국 표시 해야하나 엄청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만들어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 디자인은 너무 잘한것 같은데 재봉 실력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입고 다닐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끝처리 같은 것도 다 바이어 스테이핑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소매도 좀더 디테일 신경 써서 단추도 달고 트임도 주면 예쁜데 입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성을 했어요. 옷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 소매. 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신시장 장인분들께 맡길까 하다가 직접 한번 박아봤는데 역시나 이렇게 됐네요 제가 조금 디테일을 다르게 해서 앞에는 체크 원단 뒤에는 그 셔츠 원단 이렇게 해가지고 믹스를 했거든요 그래도 나름 만족은 합니다 이상 꽃만들기였습니다 다음 사연 있으시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